자,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날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도라이프로 우리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신도라이프에 업데이트 사항이 있어서 새로운 신규 코드와 함께 업데이트 사항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이 되고 아마 처음 올리는 신도라이프 영상인 것 같네요. 자, 일단 신도라이프에서 새로운 블러드라인, 어, 기존에 우리가 말했던 혈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신도 라이프 어, 신규 블러드라인은 볼트라는 보, 그 신규 혈통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렇게 생긴 혈통이고요 처음 봤을 때는 저는 혈통이 아니고 엘리멘탈인 줄 알았어요 어 근데 혈통이더라고요 네, 블러드라인 혈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단 이 혈통 같은 경우는 이름과 같게 전기를 쓰는 그런 혈통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왜안 쓰지 뚠뚠뚱자어 뭐야 좀 당기니까 바로 써버리네 자 이렇게 보시면 빵어 약간 이런 식으로 뇌절 같은 어... 차... 크라래 그 약간 뇌절 같은 그런 느낌의 스킬을 쓰죠? 네... 뭔가... 카카시가 쓸것 같은 그런 스킬을 사용을 하는데 일단 심도라이프 자체가 아니기! 이제는 로블록스 자체가 그 저작권때문에 이름이 모두 바뀌어서 원래 혈통 이름이 뭐였을지는 좀 궁금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보시면 다다다다다 하면서 원거리 스킬 역시도 존재하네요. 자 일단 이 혈통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쓰던 예전에 쓰던 어... 사륜안 그리고 이타치 사륜안 뭐 이런것과는 다릅니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전생안 사륜안 이타치 사륜안 그리고 또 뭐였지? 아 너무 많아 헷갈린다. 아무튼 그런것들은 그... 엘리... 아어 어, 아침이라 그런지 형아 꼬이네 <웃음> 그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은 네 이렇게 끼우는 게 없죠 네 껴가지고 변신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스산오로 변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두꺼비로 변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미술을 잡아서 변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얘는 그냥 스킬 자체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캐릭터가 아니지. 그런 혈통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요새 너무 많은 게임들을 하다보니까 되게 헷갈려요.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 입양아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보면은 올스타 타워 디펜스인데 애니 파이팅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애니 파이팅 시뮬레이터인데 올스타 타워 디펜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신도 라이프를 할 때도 계속 네, 이런 헷갈리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 같네요 제가 열심히 해서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 원거리를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하나 이거 하나는 돌진기 하나는 가까이 가서 때려버리는 돌진기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네, 원거리 스킬 두 개가 존재하네요 자 새로운 혈통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끝이에요 네, 그 이상 여러분들한테 나온 것들은 없습니다 보이시죠? 돌진기 하나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원거리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땅을 내려 찍고 그충격판을 날리는 원거리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사실 보면은 그렇게 좋아보이는 혈통은 아니에요 어, 뭐 수산화로 변신하는 그런 혈통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네 알려준 거는 아마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혈통들이 등장을 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이 혈통들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걸 보여줬었는데 음 이번 거는 사실상 변신 같은 거는 보여주지 않고 그냥 스킬 세 가지만 보여주는 게 마찬가지로 그 끝입니다. 자 그래도 업데이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업데이트는요 오후 7시에서 8시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미국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월 6일 수요일에 네 수요일에 오전 9시에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레나 게임 모드의 네, 대결 시스템이 수정된다고 해요.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건요거겠죠네 새로운 신규 코드도 마찬가지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잠깐만 나 생각해보니까 2021년에 신도라 F 영상 올렸구나. 어. 자 일단 에디션 들어가셔서 우리 여러분들 이 위에 여기 위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 거는 어뭔 뜻이지? 걸... 걸... 뭘... 깔스 무슨 뜻이지? 어,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뜻은 이번 거는 뜻은 잘 모르겠네요 자 사용을 하시면은 우리 여러분들 코드가 사용이 됐다고 뜨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코드를 입력하실 수 있게 됩니다 뭔 소리야 사용이 완료됐다는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블로드라인에 들어가셔도 네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업데이트가 다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네 저번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말씀해주신 네, 신규 혈통, 신규 블러드라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못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네 이거다 아니다 이거다 아니다로 좀 약간 이야기가 많았죠. 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찾아봤었어야 되는데. 네 정확하게 찾아보지 못하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네 빠르게 이거라도 올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신도라이프 새로운 업데이트 공지사 항 그리고 신규 코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 우리 많은 분들께서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코드도 좀 알려달라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는 아직까지 코드가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코드를 드리지 못하니까 보석 그리고 로벅스로 이벤트를 아마 대처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코드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드만큼이라도 드려야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백나라 유튜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엘리파이팅 시뮬레이터안끌었고요 오스타타워 디패스안 접었고요. 우리 신도라이프 안 기만 없고요 입양하세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다할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